안철수 자신이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전국인은 소집되고 어차피 새 당규는 통과될 것이고 어차피 비대위는 만들어질 것이고 자신이 굳이 총질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비대위가 쏜 총에 이준석이 맞을 거고 어차피 윤리위는 열릴 것이고 대통령에게 계곡이라고 하고 녹순 수도꼭지라고 하고 절대제라고 조롱한 이준석을 제명시켜서 확인사살까지 할 것이고 어차피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안철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냐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차기 대선을 꿈꾸는 정치인으로서 향후 정치적 운신의 폭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뭔가 수상적인 게 보여서 말입니다. 불과 3명의 의원을 가진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몸값을 확실하게 챙긴 전륜의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이제 초보 정치인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와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면서 국민의힘 정부 탄생에 1등 공신이 되었고 합당에 이어 분당구 보궐선거 출마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힘당 내에서도 차기 당권을 노릴 정도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위치에도 있어 왔습니다. 합당하면서 국민의당 몫으로 안철수 의원 자신이 지명할 수 있는 두 명의 최고위원 중한 명을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준석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었는데 국민의힘당 내 친윤계 의원들과의 적극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친윤계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가 변했습니다. 최근 국힘당 내 이준석 발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낸 목소리 몇 가지는 정가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 안철수 의원의 언행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숨은 그림찾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되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했고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는 뉴스가 언론에 도배되다 시피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 이지 당운영의 책임자는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 속에 좀 가시 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독대한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을 밀어붙여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이면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만났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발언도 전과는 왠지 달라진 뉘앙스 왠지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전과 다른 기류가 느껴지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이지 당운영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이나 잘하시고 당 운영에서 이제 그만 손을 떼시라 이렇게 들리는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이 발언을 잘 뜯어보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모를 적대감 비슷한 느낌마저 드는 발언이 아닐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권성동 의원이 윤 대통령을 만난 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데 대한 대통령의 제가를 받은 것을 이미 알면서도 안 의원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번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거 라고 믿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번 권성동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기로 한 결정은 윤 대통령의 지대한 영향인 거다 아는데 이게 무지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직설적 합법으로 해석이 필요한 법인데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보입니다. 조금 더 본질에 접근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권성동 체제는 서병수 전국 위원장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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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잠시 이준석의 주장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안철수 의원 얘기로 돌아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준석의 세 번째 가처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한번 이준석의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번 이준석의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될까요 지난번 방송에서 헌법학교의 거두로 알려진 허영 교수의 이준석 재판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소개했던 바 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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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점 이준석의 가처분 재판부가 이미 학자들과 법조계 내부의 혹독한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조건을 명시하여 시비의 소지를 없애버린 점까지 고려한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또다시 이번에도 민주적 정당성 은운하면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기 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안철수 의원의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 둘째 당헌개정에는 반대한다. 셋째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한다. 이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이 세가지는 사실상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정한 방향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뜻이 권성동 체제하에서 전국위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을 해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윤리연회를 소집해서 이준석을 제명하라는 것인데 안철수 의원은 이것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리 대통령의 의견이라도 반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철수는 나쁘다 이런 주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안철수는 왜 친윤석열계로 보였던 그가 왜 이번에는 반윤석열처럼 보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느냐는 것이고 그 발언의 저변에 어떤 내밀한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노림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당장은 재선 3선 의원들 중적재는 다수가 권성동 체제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로서는 이들과 어느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이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향후 지지세력을 만들 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새 비대위의 출범에 반대하는 것은 곧 이준석의 복귀를 허용하자 는 것이고 차기 당권경쟁에 이준석을 포함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안철수 나름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일지도 모른다고 보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 권리당원들의 마음속에서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거의 60-70%에 달한 상황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신은 좀더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큰 사람이라는 점을 이번 기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싶다는 다소 위인전에 등장할 법한 큰 사람 안철수 각인작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거의 모든 의원들과 책임 당원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시안부 당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권성동을 편들어 받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당내 일부 중진들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두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 겠냐는 그 말씀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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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계에는 어쩌면 무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약점 등을 뒤흔들고 싶어하는 야당 과 정북운동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둘째 10여건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윤정부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이재명도 그중 한 명일 것입니다. 셋째 윤정부가 흔들리게만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제를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또 다른 한 축의 세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그리고 이들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지원하는 여러 국힘당 내 의원들과 때가 되면 합류할 민주당 내 내각제 지지세력들 그리고 이들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를 김모씨 홍모회장도 암리에 거론되는 인사들입니다. 이준석의 무장해제는 예정된 수순 임에 틀림없지만 안철수 의원의 이번 친이준석처럼 보이는 행보는 이준석이 예뻐서 가 아니고 이준석과 연결된 내각제 추진세력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홍모회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닐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심경으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달라진 행보가 혹시 언젠가 또는 조만간 불어 닥칠지도 모를 내각제 국면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오늘 방송에 담고자 했습니다. 내각제의 장단점이 있지만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내각제가 될 경우에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내온 그들의 손화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쉽게 조정당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내각지야말로 나라 망해먹는 길이 아닐까 염려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